하체에서 올라오는 기분 나쁜 소리를 위해 입고되었는데요 딱딱거리는 소리가 제법 심하게 들리네요 리프팅후 확인한 로우웜의 모습입니다 부싱의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스테빌라이저 링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로우웜과 스테빌라이저 링크 모두 최고의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싱을 포함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짝 포인트에 고무를 대놓 차량을 리프팅해 프론트 휠을 탈거합니다. 로어암을 탈거하고요. 장착 부위를 클리닝한 후 신품을 조립합니다. 브라켓이 일체형으로 되어있는 부품으로 별도의 공차 체결을 요하지 않아 작업은 수월한 편이네요. 모든 볼트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였습니다. 공차 레벨을 맞춘 후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. 링크 역시 마찬가지로 공차 체결이 필요 없으나 바퀴가 축 처져있으면 위치가 맞지 않아 조립이 어렵습니다. 탈거된 기존 부품들의 모습입니다. 로우한 볼조인트는 손으로 살짝 흔들어도 딱딱거리네요 스테빌라이저 링크 역시 그리스가 다 빠져나와 유격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이제 미션오일 교환입니다 드레인하게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일 필터를 교체합니다 운전석 휠을 탈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품 오일 필터와 하우징 실링의 모습입니다 필터 및 하우징 실링에 신유를 바른 후 장착합니다.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. 시간을 충분히 들여 기존 미션너를을 배출하였고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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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. 신유를 주입합니다.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. 변속을 시작합니다. 레벨링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. 오일을 배출합니다.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체크를 합니다.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내인 6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.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. 네일 글리스를 도포 후 탈거했던 휠을 토크 체결합니다. 넥스 스파크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. 좌측부터 1차, 2차 그리고 레벨링 시 나온 오일입니다. 가장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고요. 교체된 기존 부품들의 모습입니다. 시운전을 통해 한채 소리를 들어볼까요? 딸깍딸깍하는 클릭킹이 사라졌네요 차량을 다시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합니다 진단기를 통한 DTC 체크 후 작업은 종료입니다 깨끗하네요